이제 본 원고에는 더 나와 있는데요. 11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거리가 먼루따와 요파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그것과 관련하여 기적을 행해했습니다. 누가는 사울이 다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되는 동안 사도들을 통하여 어떻게 높이 되신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신님의 오심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주변의 그 교회들이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를 이룩하며 확장되어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이방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제국의 골수분자에 위치해 있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류를 등장시켜서 주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아가는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신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특히 베드로 사도를 관계로 하여서 이런 신실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 고넬료와 관련된 일은 이제 11장 중반 이후까지 계속되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이방인 사도 바울의 사역들에 의해서 이와 동일한 사건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여기 등장하는 게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의 사도의 일을 다 고려해서 또 예루살렘 사도들과 바울의 그 사도들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다 연계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 줘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나타나지 않지만 베드로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다소 제한적인 유대주의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또 고쳐 가시면서 이제 보편의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전진하고 확장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신을 받았다고 해도 베드로가 성신을 또 나눠주기도 해도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어, 다소 제한적인 상태에 있었어요. 어, 그런 글을 주님이 쓰셔서 또 제한적인 상황 속에 있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 문, 그 열쇠들을 하나씩 풀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놀라운 주님의 그 섭리예요. 엄청난 섭리가 됩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방인 고넬료와 관련된 일들이라는 것이 고넬료 자신과 그가 속한 가정에 유익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더 의미가 큰 것이다. 그걸 알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송치와 아울러 그 기시적인 완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본문에 접근하는 것이 이 본문을 오속하지 않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알미니안 교회에서는 이 본문에서 인간의 공로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백부장의 이런 모범적인 신앙을 크게 본받아야 할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해도 사람을 내세워서 교훈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옛사람은 다 내려놔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그리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유명해지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려고, 예? 잘 지내려고 하지 않고, 보이려고 해서 자기를 높이면, 그 진짜 구원을 잘 모르는 겁니다.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로 인격과 사역만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된,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신 것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그 구원, 구원 받은 자의 그 태도가 되는 거지. 자기 고작 자기 개인의 구원이나 에? 자기 가족의 구원. 거기 그렇게 제한적인 구원의 그 모습을 에? 누리게 하려고 만유의 주님께서 이 티끌 같은 더것도 더러운 티끌 같은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써서 이제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관계도 맺게 하시고 환경도 섭리해 주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리또 안에서 목표하신 대로 나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지 개인의 행복과 영광의 안위 이런 거 아니면 조금 더확장해가고그 민족의 뭐 번영 이런 걸 드러내려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짓, 이게 이제 속, 속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안에 갇혀서 구원을 얘기해. 자기 가족과나 관계에서 구원을 얘기하고, 민족과 관련해서 구원을 얘기해도,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또 이제 이스라엘 구원의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의미 있게 쓰였으니까, 그래도 이제 제사장 나라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조차도. 기 19장 5절 이하에 나와 있지만 그 유대의 나라를 높이려고 하는 것도 저 지키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제사장 국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고작 자기가 속한 교회 자기 하는 목회 자기 개인의, 뭐, 비전? 에 이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요? 그만큼 어두운 거죠. 뭐, IRPC나 IRPC나 뭐, 뭐, 이 세상에서 이름 나봐야 뭐, 뭐 합니까? 그리토께서 목표하신 대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그거는 이미 버려진 교회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에요. <웃음> 우리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의 사실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처음, 처음 사랑을 버렸어도 초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목표하시는 것들을 이루어가면 그게, 그게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요하다 하고 말이죠. 예? 그러나 실제 주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하지 않는 교회, 그냥 고작 그 교회 그 영광이나 추구하고 그그 그 교회는 그 죽은 교회예요. 아주 헐버진 교회, 부요하다고 하지만 뭐잘 본다고 하지만 눈먼 교회, 눈먼 교회. 껍데기만 주고 있으면. 죽은 교. 하나님의 목표하신 데가 있다니까요. 그 지금 고넬료 뭐좀더 자세히 보겠지만 고넬료도 고작 자기 개인의 구원과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 주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주의 정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고넬료의 신앙을 본받자. 이게 이게 로마 캐톨릭이나 알미니안 교회들이 하는 건데요. 진짜 고넬료를 왜 고넬료가 어떻게 어떤 상태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어떤 영역에까지 나가게 됐는가? 그냥 그러니까 고넬료도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유대의 그 주어진 그 참된 경건과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가령, 구약적 신앙에서 말이죠. 거기서 멈춰 있다면 그것도 큰일 아니에요. 그게 보편적으로 나가야 되고, 온 만유의 통일과 연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김홍전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의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 해주셨어요. 애초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 이게 뭐, 그 하나의, 그, 하나의 교단이나 교회 주장, 그 뛰어나다고 주장이나 하고 그러면, 그건, 주, 그건 죽은 교회예요 죽은 교회. 우리도 마찬가지에 우리도, 이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개인의 행복과 번영, 안위, 이런 거에 눈이 어두워져 요 그러면, 참, 신앙의 본질에 접근해 있진 않아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삶은 안 돼요. 신자는. 나 행, 그냥 하나님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아무 코로나 위경 속에서도 부유하게, 건강하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패스트의 질병이 전염하는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사역자들은 도망가지 못하게. 오히려 그 환자들을 전염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지. 고작 자기 하나 살려고 그 정도의 신앙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벌벌벌벌 떨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주님의 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여기 나오는 백 부장의 신앙을 배울 필요가 없다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누리는 자에게 더욱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성신의 충만함을 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본질의, 그 교회, 유대인들도 못 나타낸 본질을 나타낸 거 아니에요. 그 로마의 그 골수분자의 군, 군대장인데,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참 뛰어난 사람인지, 그종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종들하고도요. 수평적 관계를 맺고 살아요. 물론 존중할 자 앞에서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 이상 그뭐 내가 똑같다고 해. 당신이나 나나 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이러고 베드로를 함부로 한게 아니에요.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해요, 절을. 절을 뒤에 우리가 보지만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내가절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딱 말을 하지만, 그렇게 존중을 했지. 수평적인 그 은혜를 누렸지만 본인이 존중할 자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이 건방지게 뭐, 다, 다 수평이니까, 위아래 다 수평이다. 이런, 그, 그 건방진 신앙을 보이지 않았다. 그 조금 뭐, 아는 거 가지고, 또 좀, 조금 더, 좀, 뭐, 권세 가지고,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이참 사람됨에 어떻게 보면 구약적 그런 환경 속에서 조금 진전돼 있지만 아직 성신은 받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그 신앙의 본을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커야 될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신 것이고 저는 그렇게 경건하게 기도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된 거죠. 놀라운 일이죠. 아무튼, 그, 백 부장의 신앙 문제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거는 높이 되신 주님의 약속에 따라서 역사가 어떻게 신실하게 그 성취를 이루어, 어, 어 이루며 진행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이방인 고넬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역사를 보는 시각이 뛰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죠. 고넬료는 가이사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가이사리아는 요빠에서 북방으로 한 50km 올라가면 있는 지중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는 104km 떨어진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 도시는 식민통치의 수부라고 할수 있는데, 아주 머리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붙인 도시입니다. 해변 도시인 거죠. 헤롯의 친 로마 정, 에, 헤로이김 로마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그 도시를 확장했습니다. 로마를 그어 로마는 그 도시를 팔레스타인 지배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거기에는 원형 극장과 신전 등이 있었고 이탈리아 보병대 즉 1000명 정도로 구성 어, 되는 군대 5대가 있었습니다. 약한 5,000명 정도가 있었던 거죠. 그때 상황에서 공격받기 쉬운 도시로서 그 지역에 분란이 일어나면 바로 진압할 수 있도록 그곳에 그렇게 군대를 배치한 것입니다. 제가 갔을, 저기, 저 여기 가봤거든요. 여기 갔을 때 원형,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그 앞에 왜, 여러분, 그, 저, 말들 경주장도 있어요. 말. 말 경주장이 해변을 따라서 쫙 이렇게 있어요. <웃음> 그 굉장히, 거기, 그, 잘, 그, 자연 항구는 아닌데, 인공 항구처럼 이렇게 꾸며놓고, 그 바다로 나와 있는 그큰 안반들이 있었는데, 거기를 파내가지고, 그, 로마 귀족들이 거기서 수영도 하고, 예, 그때.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이 차고, 빠지면 거기 풀장 같이 이렇게 되고, 그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웃음> 굉장히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 봐도 이렇게 놀랄 정도로 그 건축물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참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볼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제 로마 이다리아 대 군대 백부장으로 있었던 것. 고넬료는 그백 명이 되는 중대의 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대위 정도 되는 지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은 주전 82년경 고넬료 슐라가 노예 만명을 해방시킨 이래로 로마에서 흔한 이름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고넬료도 그 노예들 중에 그 후예에 속한 인물이 아니었나 추측을 합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또 귀족 중에 또한 사람이 그그 그, 그,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고넬료 일에 대해 일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두번두 두 번째는 또이 얘기도 하셨어요. 노예였을 수도 있겠다 양, 양면을 양다 얘기했어요. 아무튼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면 로마의 정신과 애국사상이 투철하고 황제 숭배를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과 하나가 될수 없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군대의 백 부장이 식민지의 한 소속 중대장의 위치에 있다면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게 저들의 위치에서 어떻게든 자기 사육을 채우는데 혈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넬려는 <웃음> 그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고넬료는 이런 일들을 해야만 하고 할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우리나라 뭐, 이제, 식민, 그, 집에 받을 때, 우리나라에도 총독부가 와 있었잖아요. 조선 총독부, 여기. 지금, 광안문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뭐, 그런데 밑에 이제, 중간, 고급 장교 같은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뭐 취하려면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고 사실.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유대인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이런, 사실, 그, 아브라함도 무할례자였고, 그, 이제, 그러다 할례자가 됐잖아요. 사실, 이건 사실 그리토를 영접하기 이전에 사람들의 상태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 그걸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끝부분, 뒷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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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든 관계에서 더러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더 더러, 더러운 생활로 오염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웃음> 에베소서에도 이 이방인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2장 11절로 12절, 그 다음에 4장 17절로 18절의 내용을 제가 여기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또 에베소서 4장 17,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들의 그런 속성이에요 이방인들의 삶의 속성이고 삶의 목표가 되는 것들이죠 여기서의 이방인의 상태라는 것은 이스라엘나라 밖에 있으면서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총명이 어두워진 감각 없는 상황에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방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실 제한적으로 일반 은총 안에서 제한하셔서 그렇게 못된 짓을 다하진 않았을지라도 오히려 또 사람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안위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나의 그 편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웃음> 신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그것도 이방죄인이 한선 자체에도 무시해서는 안 돼. 무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는 이런 일들을 오만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서슴없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김홍전 목사님도 이게, 그 고난료 강설 두 번째 강설에서 이 본문을, 그, 이제 로마서 본문을 인용하셔서, 그, 이방인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는 뭐 그걸 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의 통일성이 안에서 있었습니다. 성신 안에서, 뭐 말씀 안에 그런데 누가는 그에 대해 소개하길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인물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인물이죠.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가질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정서입니다. 그런 정서를 가진 사람은 구제를 해도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인 양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도 공로적인 생각을 가질 수 없, 없으며, 이게 없, 없은 면으로 되어 있는데, 없은 면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는 겸비한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한다 할 때는 메시아의 도래와 그에 의한 그 나라의 회복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이제 구약의 그 신자라고 해도 구약의 참된 신자는 그리도와 관계되어 있는 인물 아니에요. 그 나라의 회복, 개인의 그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로 말는그 나라의 회복을 그 바라는 그런 신자가 구약의 신자죠. 이백 부장이 그 유대교의 신자인지는 정확하게 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튼. 얼마나 그 명확하게 메시아의 도래와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알 수, 알고 있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백 부장으로서는 그 예수님의 당, 당시 그 소문도 알고 있었을 거고, 그가 전한 복음도 아주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그리토의 영을 소유하고 희미하게 남아 그의 왕 도래와 왕국을 소망하고 있는 자라면 구원의 보편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신자라고 해도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는 회복을 생각하고 할 있었다. 자신이 지금 굉장히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과연 내가 속해 있는가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이 고넬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베드로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환상 중에 보자기 사 보자기를 통해서 이제 부정한 짐승들 오, 주님이 말해도, 아, 나 이거 안 먹는다고, 나 이거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제한적으로 유대교 안에 있었는가. 그 성신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토를, 또 승천하신 그리토를 전했지만, 그 나라를 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과의 그, 백부장의 제한된 문제와 베드로의 제한된 문제가 이 둘이 만남으로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이게 이 고넬료 사건은 그냥 들어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걸 소망하고 기도와 선행을 한 것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자신의 죄를 상세히 하기 위해서 선행 공로로 삼아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경건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경건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살려고 하는 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 생활에서는 제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더이참더이 고넬료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경건하다고 하면서 예, 이제 자, 자기를 높이고 항상 구제도 못하고 예, 구제도 안해. 예, 자기 자기를 속을 빌지도 모르는 그런 신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자기 시간도 안 들이고. 네, 그거는 여기 저기 뭐 제한적인 그런 고넬료의 위치에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누가는 고넬료에 대해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그런 일을 할수 없는 위치에 앉아 있으면서 그런 일을 심써서 하는 사람으로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위치에서 혼자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 곳인데온 집으로 그러니까 그 집의 종들까지 그런 신앙을 소유토로 하였다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이한 신앙을 가진 소유자다.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말이죠. 교회다녔던 신자들이 군대만 가면 다 떠나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벌써 이제 세상에 어떻게 해서 살아갈까. 하고. 사회 속에 가보면 이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열의 하나, 둘 밖에 안 남아요. 실제 통계가 그렇습니다. 20%도 안 돼요. 어려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사회 나가서 이제 교회를 다 떠나버려. 그런데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은 말이죠. 자기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인데도 지금 하나님을 신앙하고 자신의 것을 다 써서 자신의 집종, 종을 부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종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게 얼마나 뛰어난 신앙입니까? 아주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여 그냥 뭐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그냥 어떻게 큰 위기가 닥칠까 봐벌벌벌벌벌벌벌벌이게 진짜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부끄러운 신앙. 그냥 세상에 무슨 소문만 이상한 소문만 들면 거기에 그냥 부안 내동해 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냥 목숨 하나 보지하려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웃음> 그런 고난료가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서 그런 바른 신앙을 간직하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유대교의 상황을 생각할 때 드러나지 않는 인물에 의해서 그리고 성신님의 은밀하신 역사와 구약의 계시에 가르친 가운데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실천적인 신앙을 갖는 사람은 열의 하나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뭐다 믿는다고 하지요 하나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야. 근데 실천을 하냐 생활 속에서 자기 희생을 하냐, 헌신을 하냐 안 해요. 책임지는 일을 안 한다. 그래 그런 사람들이 열에 하나도 없다. 율법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기는 쉬워도. 행암으로 그 자랑하는 믿음을 보이기는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 백부장 고넬료는 그런 아름답고 순박하고 실천적인 신앙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궁유의 삶을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종들하고 한 믿음, 한 집안 식구들하고 한 믿음, 자기 혼자 지금 신앙시키기도 어려운 환경인데 이 불신자들하고 잘 살려고 그 이런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예? 불신자들과 잘지내려고 <웃음> 진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런 <웃음>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만 당시 유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로마에 붙어서 자기 현실적인 영화를 어떻게든 지속하고 싶어했습니다. 헤롯, 헤롯이 이두메 족속인데 그 부인 자기 자기로서는 그 나라를 통치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그런 유대 유대 인중에서 한 사람 정치적으로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정권도 받은 거 아니에요? <웃음> 백성의 안녕과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이용하는 정도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사두개당은 사두개당대로 그리고 바리새인들은바리새파는바리새파대로 정치와 결탁하여 자기들의 지위를 고수하며 행복스러운 삶을 계속하려고만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렇게 했고 일부는 회당을 중심으로 토라를 연구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힐렐, 샤마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뭐 가말리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 싶으면 실천을 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그들은 극히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나마 그런 실천이라는 것도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 일부 경건한 백성들은 그들의 기득권 남용을 보기 싫어하며 성전을 등지고 쿰란 등지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사회 그 소편에 보면 그, 그, 유대 산지가 있는데, 유대 광야가 있는데요. 거기 조금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그, 굽난 공동체 한 천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속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묵신문학, 그, 이제,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그런 데도 많이 빠지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튼. 개, 인 신앙을 지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또, 또 그릇되게 나간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넬료는 율법의 진술을 이루는 신앙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상태나 유대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의 신앙은 더욱 빛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기이한 신앙을 소유하게 됐는가?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높이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진전시키시기 위해 미리 섭리적으로 저를 인도해 오셨을 것이다 하는 점입니다. 주님의 선택적이고 언약적인 사랑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하시며 그와 동질의 신앙을 가진 주님의 남은 자들에게 연결시키셔서 그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지 않았는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넬류 자신도 자신의 헬라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자란 입장에서 그것의 허상을 느끼고 그것이 제공하는 모든 유익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를 받아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며 겪었던 그런 산구의 진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가게 되면서 자기 혼자 그것을 소유하고 말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벽을 넘어서 함께 나누어야 할 진리라는 것을 느끼고서 그것을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가르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로마군에 속해 있는 자로서 그런 일들을 누려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되는 그런 은밀한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참 기이한 일이에요. 혼자 신앙을 지키기, 자기 부인해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집안 식구들까지 그그 그 일을 또 지키잖아요. 종절 가운데 자기, 그것도 논의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요빠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사실, 제 자기가 환상 중에 본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 이게 굉장한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넬류의 아름답고 순박한 신앙의 속에는 그의 준비됨이나 공로적인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의 성취가 그것을 은혜로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 더욱 확장되어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주님이 이제 그, 그 정도에서 멈추게 하시지 않는 거죠. 그의 신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유의 통일까지 이루는 그런 신앙의 사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웃음> 단순히 개인과 그 가정이 속한 그런 사람들과의 구원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그큰 구원을 이루는 그런 일에 나가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도기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보내서 그 사실을 더 깨우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도 깨우쳐야 할 것이 있는 것이지만. <웃음> <웃음> 그 아무튼 그가 그가 이제 더욱 자라가야 될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고넬류의 신앙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고넬류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그걸 쓰셨는가 그 면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한다. 단순히 뭐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는 자들과 함께 구원을 누리는 차원 그 차원이 아니에요. 아까도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이게 폭이 좁은게 아니다. 예? 그리토 안에서의 구원은 만유를 통일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이다. 나 개인의 영광과 행복, 안녕, 번영 이것을 위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그 모습을 당연히 드러내야 하고요. 그것이 이제, 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어떤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을 어떻게 회복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이 단순히, 이제, 그, 그, 그,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그걸 잘 알아요.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고 말을 해도 요그 한계가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값싸게 얘기하거나 요렇게 축소화해서 얘기하면 그거는 구원을 잘 모르는 겁니다. 거기서 자라 가야 돼요. 완전한 대로 자라 가요. 가정, 물론 내 개인의 구원을 이루고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그런데 그리도를 따라가는 그 일은 이 만유를 통일하기 위한 그런 일이에요. 그냥, 그,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 그 아주 그, 힘센 세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에 올라가 보면 지구는 저, 티끌에 불과해요. 티끌에. 그런데도 그 크신 하나님이 티끌 속에 티끌 같은 우리를 쓰셔서, 우리, 우리를 위해서 그, 그 만유보다 크신, 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실 되신, 되신 그분을 보내셔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알면 만유의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대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게 예, 진짜 어떤 경계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얼마나 이 제한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아들 자기 그냥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하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 얘기합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 바울, 뒤에서 보지만, 바울의 옥중에서도 꿈꿨던 그런 세상, 꿈꿨던 인간상, 그것이 바로 그큰거 아닙니까? 에베소소에 나와있지. 그걸 위해서 가장, 가장 그 작은 데서부터, 부부간에, 부모자식간에, 또 주종간에, 그, 거기서부터 신령한 싸움을 이루어서, 그큰 구원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에? 그, 그 경계가 없이, 한없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너무도 큰 거죠. 이게 이큰 구원을 알고 자기 부인 안 되고 자기 개인의 꿈이나 생각하고 이러면 죽을 일입니다. 더 장성, 해야 하고, 또 베드로를 만나야 돼야 할 그런 내용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